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와. 진짜 잘 먹는다. 맛있어? 닭껍질. 음 닭껍질. 이거 삼삼 먹을까? 이, 이거 삼삼 먹을까? 마. 여기다가? <웃음> 아, 아, 뭐야,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껍질 뺏은 거. 껍질 뺏어. 절교네. 어, 선넘어 절교네. 쟤나랑에서 지금 차단이야 음! 뺏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. <웃음> 역시 남, 남의 그릇에 있는 게 제일 맛있어. 빨리 그렇지? 먹었어야지. 왜 자랑을 하고 있어. 아니, 진짜. 거기서 혹 뺏어 먹을 줄몰랐어 진짜로. 나 자랑을 하고 있어. 껍질도 <웃음> <웃음> 음, <웃음> 저렇게 먹으니까 진짜 귀왜 키네, 아주. <웃음> 내가 다음에 나오면 진짜 복수할게요 사장님 저희 청양고추도 조금만 더 드세요 네 매운 고추 잘 드시네 음,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다 기분 좋네 <웃음> 야 니비 지난주에 이어서 네, 또 네, 네. 추가했네요 청양, 청양고추. 들어갑니다 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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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밥풀 먹는 소. 와. 아 진짜 시밥제대로나 와. 양파랑 고추가 있어서 <목소리> 내가 밥 먹으면 무 시원해. 식감이 음. 다 살아 있잖아 지금. 음. 아삭아삭한데 바삭바삭하고 닭은 촉촉하고 야들야들하고 약간 입 안에 오케스트라 그런 느낌. 근데 뭐 하는 거야? 아 비빔밥. 먹으려고? 비빔밥 조금 소고게 믹스. <목소리> <웃음> 주먹밥이네. 주먹밥. 오모 오모. 아 진짜 크다. 나 울산바위 먹는 줄 알았어. 야, 무슨 일이야? 오모 오머아 진짜 크다. 나 울산바위 먹는 줄 알았어. 제 주먹만하게 들어가는 입에. 우 와, 주먹이 들어간 거야. 주인상이야? <웃음> <아니, 그럼> <웃음>